좀 있으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만 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할 겁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할 거예요 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요 어...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크 제크 제크 기계입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안 좋아서 상태가 좀 매룡인데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게임팩을 사는데요 다운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닌텐도 e 샵을 가시면 커밍숭네에 가시면 앞으로 나올 게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파밍 시뮬레이터 혹시 뭐 심시티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어 농사짓는 게임인데요 그리고 어, 이거 한개만 말씀드려야겠다 코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5불짜리고요 11월 9일날 출시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어, 한국어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리안 있죠 Japanese e n g l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가 지원되는 게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주를, 미주에 를미주 있는 인텐덴 네, 이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기쁘죠 게다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어...옥토데드 옥토데드 어, Octodad. 15불짜리 옥토데드 인데요 자이 게임도 이 게임 역시 한국어 지원이 됩니다. 이번 달에 풀리는 겁니다. 11월 9일이죠. 이건 역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스위치가 한국에 나오면서 한국어가 되는 게임도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싸! 닌텐도 게임을 직접 사시는 분들 말고 닌텐도 게임을 인터넷에 서 다운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sd 카드에서 다운 받으시는 분들은 프리퍼체스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펄체스 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게 지금 11월 10일날 출시가 되는데요 11월 10일날 자정정도 뭐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통 자정정도 에 다운로드 받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구매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결제 하시면 그때 가서 스위치를 켜 놓으시면 자동적으로 다운을 받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왜냐하면 이거 결제 하려고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미리미리 결제 해놓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몸이 안좋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컴퓨터 켰어요 자 프리펄체스 기능으로 혹시 나 다운로드 받으시려는 게임이 있다면 왜냐면 스위치는 국가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게임의 상황도 많이 아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이 둠은요 아시다시피 엄청난 게임이죠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프로시드, 이 프리 퍼스는안할 거예요. 저는 팩으살 거예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게요. 음, 한국어는 안 나오는데요. 일단, 한국어가 그리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Require s 가 있습니다. 21.3기가 필요해요. 사이즈 엄청 큽니다. 이거 다운, 다운받으실 거면, 시간도 꽤 걸릴 뿐더러, SD카드 조그만 거, 저희 스위치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SD카드가 좀, 사양이 좋은 거, 사양이 좋은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sd 카드 인데요 저는 이게 지금 64 64기가 짜리 인데요 전샌드샌드크스크 쓰고 있거든요 굳이 뭐 닌텐도 스위치에서 나온 게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sd 카드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닌텐도 스위치 뒷면에 여기 스탠드 있죠 스탠드 있는 부분을 들면 거기에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글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에서도 본체에 있는 저장소로 저장하는가 혹은 SD카드로 저장하는가 지정하실 수 있어요 지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닌텐도 이슈가 계시면 마리오 더 위치 그리고 둠 아지 하고 싶어 그리고 스카이림이 프리퍼체스가 가능합니다 지금 구입해 놓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시간을, 시간 날짜에 11월 1 7일이죠 지금 스카이림 같은 경우에는 7일 자정부터 결제 따로 안하시고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LA n o 라는 락스타 게임이 또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용량이 엄청납니다. 27.4기가 27. 입니다. <웃음> 그래서 gta 5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gta 같은 회사 거 잖아요. 이게 저도 이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11월 14일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추가 정보입니다. 그냥 따로 비디오 만들려다가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음, 오늘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네요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첫각이었습니다 치크치크치크기 목이 안좋아요 상태가 <웃음> 뭐 열나고 막 이래요 미치겠어요 지금 지금은 많이 좋아진거예요 완전 많이 좋아졌어요 That. Super rap. That. Notice, that. Notice that g o t s on, say it with me, so dun, da n 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n a da da da da da d c da da da da d t da da da da da da da da a da da da da d da da da da a a da a da da d e da a da da d da da da da da da da da da d da d da n da n a a d d d d d d